안녕하세요. 저는 동무수산시장 6번 게이트 앞에서 생기발라 청룡물이 안에서 제주도 특산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주산련 대표 김미동입니다. 제주산렘 이름만 들어도 좀정겹지 않나요? 여기서는 제주도 특산품이랑 기념품 주로 관광객들이 와서 선물로도구매하거나뭐 기념품을 구매하는 그런 상품이 좀 많긴 한데 저 메인 상품인 제주산의 자사 브랜드 귤귤규이 마시청이라고 액상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귤귤규이 마시청은 제주도의 하귤과 풋귤을 활용해서 만든 액상차인데요 맛있는 원물을 구해 가지고 원물의 특징을 많이 살려 액상차 만들고자 제조하는데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최대한 맛있게, 제 마음에 맞게, 제가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있는 상품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액상차 같은 경우에는 좀 빵에다 발라서 쌤처럼 드실 수도 있고, 탄창수 타서 에이드처럼 치원하게 즐길 수도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따뜻하게 차로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나 가서 좀 외국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국인이니까 뭔가 군대도 가고 싶고 한국도 그립고 해서 한국으로 나오기를 결심했어요 거기서 좀안 좋은 일이 있었죠 제가 좀 부대 안에 쓰러졌어요 의료 오진도 나서 이렇게 사고 난 것도 있으니 전혀 시켜주고 보상도 해주겠다 했는데 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사회보험 요원을 하면서 혼자 지내게 됐어요 집도 없지 도와줄 가족도 없지 하다 보니까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받았죠. 받다 보니까 뭐 이율이 27%, 뭐 30%인 것들도 있었고 사회복원 요원 월급 가지고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 사기 당하게 되고 좀 많이 힘들어서 가지고 솔직히 군대 안에서는 뭐 자살하려는 시도도 했었고 그렇게 힘든 시기에 좀 미국으로 가고 싶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한국이 너무 미워진 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와서도 이렇게 사기당하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좀 교회에서 와이프를 만나게 됐어요. 와이프는 좀 많이 밟거든요.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할수 있겠다. 가족이 있었고 해가지고 조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일, 조금 힐링될 수 있는 일이, 일이 없나 하다 보니까 그게 제주도 특산품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제주 살림까지 창갑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려는 거 하려는 사업을 누군가는 어디선가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걸 파는데 거기서 차별성을 주려면 내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대표가 퍼스너 브랜딩을 해가지고 아, 이 대표 이름만 들어도 엄선한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그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제주살렘은 제주도 특산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제주살렘의 자사 브랜드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엄선한 제주도 특산품을 이제 유통하는 유통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제주살렘의 목표입니다. 제주살렘에서는 특산품, 기념품, 패션까지세 가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곳이고, 저희 제주살렘의 자사 브랜드, 규리규리 맛있점까지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고 엄선한 상품만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